그렇죠. 새로운, 좋아하시죠? 새 노래 나왔더라고. 어. 나또 그거 바로 찾아잖아 나는 아믹에 약간 근처에 저, 근, 근접하고 있어요. 오! 아미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웃음> BTS 빌보드 핫100 차트에 6주 연속 1위를 했다. 이 기사들이 음. 많이 나왔잖아요. 7주 아니에요? 6주. 오, 7월 진짜? 10일 현재 6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7월 17일 에 나오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겠고 음, 6주 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그 버러라는 노래 버터 음, 버터라는 butter. 노래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6주 이상 1위를 했다. 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인지 음. 요거를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이 뭐냐면은. 핫원 헌드레드 차트에 데뷔곡으로 그러니까 데뷔를 (1위를) 한 거예요 처음 데뷔곡 그니까 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응. 그 발표한 곡이 바로 (1위에) 된 거예요 발표하자마자 어, 하자마자 그니까 러뭐 밑에 순위부터 이렇게 올라온, 올라온 게,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땅지자마다 빡. <웃음> <거예요>. <웃음> 뭔지 알겠죠? <웃음> 이해가 되죠? 어. 이해가 되죠? 네. 아, 그렇구나. 그 발표하자마자 그냥 1위를 1위로 찍었다는구나. 네. 이거를 오. 핫샷 데뷔라고 하거든요. 핫샷 데뷔. 오. 네. 그래서 이게 그 4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음. 4주가 됐을 때 이미 음. 아시아 가수 최초라는 그 기록을 깼어요. 진짜. 이 전에는 아시아 가수가 4주까지 1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이 그거를 이제 넘어서 지금 6주가 됐잖아요. 네. 이미 그 기록은 깼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빌보드 역사상 이핫1 0 0드원 헌드레드의 1위 곡으로 데뷔한 이하샷 데뷔곡이 총 54곡이에요. 총그 어, 지금까지 어, 5 어. 4요신 이게 <웃음> 6, 이게 올라왔어요. 1위에 딱 하차 데뷔를 한게 어. 54개인데 어.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처럼 6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어. 10곡이 채안 돼요. 어, 지금까지. 네. <웃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바, 발표하자마자 바로 1위부터 1위. 찍은 곡이 지금까지 54고. 54개인데 네? 50 그치 사계인데 네. 그 중에 방탄소년단처럼 육주를 음. 연속해서 음. 그쵸죠 1위를 1위 한건 거는 1 0이안 된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핫원 헌드레드에 대해서 그룹이 이렇게 어 1위를 한 그룹으로만 보면은 음.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예요. Oh. 머라이어 캐리라고 머라이어 캐리라고 머라이어 캐리하고 oh. 보이즈 투맨이 원스윗 데이를 1995년에 발표를 했는데 uh -huh. 요 때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룹이 아니죠. 아니지 뭐라이어 캐리는 혼자 솔로가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같이 해서 그룹으로 본다면은 잠시 프로젝트 응. 그룹처럼 만든 그쵸. 거네. 그렇게 아, 따지면은 에이.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고 그치. 그룹이라고 치자면 또 방탄소년단이 처음인, 처음인 거네. 처음인 거네. 육주 연속이. 그렇죠. 네. 처음인 거지. 그거는 머라이어 캐리 치면 안됐지 그렇죠. 음. 이핫원 헌드레일 빌보드 차트 핫원 헌드레드의 1위 곡으로 올라왔던 가수들을 보면은요. 아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어허, 95년 9월 2, 1일에 ]다. 차트를 1위 데뷔했고요. 머라이어 네, 네. 캐리, Fantasy. 어허. 이 노래가 95년 9월 30일에 차트 데뷔 1위를 음. 했고 뭐, 위트니 휴스턴, 셀렌디온 뭐 이런 가수들이에 <웃음> 세계적인 가수. 네. 너무 내가 알을 정도면 너무 그쵸? 유명한 가수. 이런 자리에 방탄소년단이 하샷 <웃음> 데뷔 1위를 유, 연속 6주를 한거죠. 네. 엄청난거네 진짜. 그렇죠. 아. 올해 초에 올해 초에요, 음.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가수가요. 핫 100, 8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음. 8주. 그래서 8주. 방탄소년단이 오. 2주를 더하면 이 기록도 깨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거는 그룹 뭐 이런 거다 말고. 그렇죠.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되고 음. 근데 이번에 또 8주 가기도 전에 새로 나온 신곡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1층. 그래서 때. 이제 이유 얘기를 좀 이따 할 때지만 지금 1, 2위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헉? 진짜 그 네. 요, 지금 나온 게 네. 오... 1, 2 위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버터가 1위고 네, 음, 이다 <웃음> 그러니까요, 이 방탄소년단이 핫원 헌데드 정상이에요. 이름을 1 1 번을 올렸어요. 아, 진짜요. 음. 그 동안에 발표한 곡. 네, 그 곡. 네. 버터가 여섯 번 했죠.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세 번, 음. 그다음에 세비지 러브는 몇뭐 피처링에 참여했지만 음. 요게 한 번, 음. 그다음에 라이프 어, 고소 이게 음. 한번 해가지고 4개 어. 네 곡으로 11번 이름을 올렸어요. 네. 뭐그 개, 기록은 또 깨지겠네. 그쵸. 그 방탄소년단은 본인의 기록을 본인들이 깬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대단하게 해외에서도 집중 조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빌보드 핫 100를 어떻게 정해지냐면 음원 판매량, 음. 스트리밍 수치, 그 다음에 음.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 음.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을 음. 합산을 해서 노래 성적을 이렇게 매기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핫 100만큼 또 많이 보는 게 빌보드 차트 200가 있어요. 요거는 어. 음. 앨범 차트예요. 앨범. 모든 아. 장르에 걸쳐서 최고 판매를 올린 올리네. 앨범 순서대로 어.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는데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빌보드 핫100 헌드레드 이렇게 음. 보죠. 그게 훨씬 더 종합적인 그런 결과예요. 이게 결과네. 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는 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쉬워요. 있겠네요. 네. 음. 그래서 빌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이 빌보드 차트 이런 것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빌보드 핫 100의 최장 연속 1위를 했던 가수들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요. 누가, 누구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있어요. 아 응? 음? 그 사람들. 누구? 그 영국의 음? 그룹. 어떤 그룹? <웃음>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누굴까? 그래, 비틀즈. 비틀즈. <웃음> 비틀즈라. 음흠. 자 비틀즈는 일단,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음, 빌보드 차트가 총 72개예요. 빌보드 차트가. 총 72개가 이개게 카트가 차트가 있어요. 아그 카트를 나눠는 R&B 뭐, 뭐 아. 이런 식으로 장르가 다 있는데 아. 그 별로 해서 네. 그 종류가 네. 72개나 됐나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원 헌드레드랑 빌보드 2 헌드레드가 가장 그 중에 많이 그러면 하나인 거네 그거는. 그렇죠. 아. 이 빌보드 핫1 헌드레드에서요 아.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곡은요 음. 머라이어 캐리예요. 머라이어 음. 캐리랑 Despacito, 그 노래 알죠? 아니요. 그거 몰라요? 알죠. 네. Despacito,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건 따라라. 따라라 그 노래는? 루이스 폰시. 폰시. 네. 이 가수가 16주 연속 1위를 해서 <웃음> 빌보드 차트 100에 대해서 최장 기간 1위를 한 가수. 요 연속으로? 16주를? 네. 네. 와, 그럼 엄 16주 유명한 노래인데? 왜나 모르지? 어, 왜 모르지? 그 여름에 완전 강타했던 노래를 해 끝까지 노랜데? 해봐. 해봐요 <웃음> 노래를 너무 깨. 그밖에 거 저는... 몰라요. 아, 그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웃음> 트럭, 트럭. 아 여기 틀면 안 되는구나. 네, 네안 돼요. 네. 음. 그리고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 음, 음. 이거는 비틀즈. 아, 음. 비틀즈가 허, 그러니까 많은 많은 노래를 올렸지만, 허, 많은 노래를 네. 했지만, 뭐 가장 오래 이제... 1위를 한 거는 머라이어 캐리랑 보이스 투맨의 원 수잇데이 이 어. 노래고 그다음에 루이스 본시의 데스파시도 어. 이게 16주예요. 머라이리도 근데 그렇구나. 요 기록이요 몇년 전에 깨졌어요. 왜? 19주 1위를 한 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19주? 19주. 19주면 얼마야? 누구냐면 닐 나섹스의 올타운 로드. 나 그늘 몰라요? 내 얼굴이 좀이상하게 나죠. 마 마일리 사이러스 알아요? 디즈니 알겠어요? 스타 그 마일리 사이러스의 아빠가 컨트리 가수인데 오. 요 같이 협업을 해서 요 노래를 냈어요. 오, 근데 19주나? 19주나 1위를 했어요. 대박이다. 아, 이 빌보드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음. 거죠. 19주 거의, 거의 다섯 달을 거의 그렇게 계속 그쵸. 1위에 있었단 얘기네. 근데 이닐 나스 엑스의 올드타운 로드가요 3분이 채안 되는 짧은 노래예요. 음. 그리고 이닐 나스 엑스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어머. 그냥 sns 상에서 네. 니키미나지 알아요? 팝스타 니키미나지? 어, <웃음> 아는게 뭐예요? <웃음> 니키미나지의 팬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팬클럽 회장인 거예요. 그 근데 음악을 좀 자, 잘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 이런 음원 공유 사이트,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 아. 음악을 짧게 만들어서 계속 올렸던 거예요. 아. 근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건가나그 중에 하나의 이 올드타운 로드가 올드타운 로드. 그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틱톡이라든지뭐 이런 데서 유명세를 치르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거를 뭐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노래 컨츄리 곡이에요. 카우보이 컨셉으로 아, 나오거든요. 네. 근데 흑인이에요. 흑인이 컨츄리 어. 클럽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백인의 전유물이거든요. 컨츄리 어. 뮤직은. 근데 흑인이 컨츄리 뮤직을 했어. 어. 그리고 이게 가수가 아니야. 어. SNS 상에서 퍼졌어. 어. 그러면서 틱톡 챌린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한 음악 한 구절 따가지고 하는 따라, 한다. 따라하는 거. 네. 어. 그걸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어. 거예요. 그게 빌보드까지 와서 19주라는 기간 동안 어. 1위를 한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또 유명했느냐. 방탄소년단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옵니다. 방탄소년단의 어. RM이 음. 서울타운로드라고 음.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더유명해졌을 수도 있겠다. 아니 이미 유명해졌어요. 아. 이미 유명했어. <웃음> 이거 방탄소년단이 한번더 불러서 불러줬구나 네, 그렇게 된거죠. 음. 음. 그런데 어? 이 19주의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죠. 그러겠지. 이 19주의 기록을 깬 가수는 그럼 누구냐? 아또 있어요? 네, 이 19주의 기록을 깨서 한 8주 정도 1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8주를 더 아니요, 까 그러니까 19주에서 끝났죠. 어. 이닐 나섹스는 19주 끝났어요. 근데 그 지금 기... 아무도 이제 19주를 깬 사람은 없어. 어, 없어. 근데 요거를 20주가 될때 가로막은 신예가 있어. 신예 가수. 아, 그러니까 19주 하, 하고 네. 20주에 하려고 일을, 했는데 그1 위를 낙하챈 가수. 아. 그게 누구예요? 빌리 아이리시. 아, 빌리 아이리시 납니다. 아, 네, 배드 네. 가이브 그건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노래 참 쉽게 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 가지고 그렇죠. 음, 작년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 나왔었는데 제가 봤죠. 아. 여기 초록색 물들이고 네, 초록색 머리. 네, 그리고 네. 장악 부추 같은 거 신고 그 친구가 19주 기록을 깨고 1위를 아 탈환하게 됩니다. 그 네. 가수한테 이제 곡이 그쵸. 딱 막혔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머. 빌보드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네. 네. 여러 가지. 네. 네. 그거를 네. 보면 현재의 음악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 그렇죠.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 또 과거에 이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또 굴러갔었고 그러게. 1위를 뺏고 차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그렇죠.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핫원 헌들 차트에서 1위를 6주 했다. 이게 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해외에서 막 음, 이렇게 음, 음, 음. 이것들을 막 이렇게 보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빌보드 차트에 관한 재미있는 음.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음. 네.